앙뚜 새우튀김 자세에요? 우리 앙뚜 새우튀김 자세로 있어요? 앙뚜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? 졸려요? 앵뚜 <웃음> <웃음> 졸려요, 공주님이. 이쁜 공주. 배 만지면 물어버릴 거야? 허야, 허야, 락야건야지야아야어야해야떡해우야 허야 심야불야해야안해허뚜 다시 자요 우리 애기, 다시 자요. 다시 누워. 다시 누워. 다시 누워. 언니 못 믿겠어? 안 건드릴게. 이쁘니. 다시 누워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구, 이쁘네. 아야! 아야, 야, 야. 응? 이렇게 누워요. 건드리지 말아요. 누워요, 누워요. 누워요. 아니 또 언니를 혼내줬어요? 말안 듣는 언니는 혼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쁘니. <웃음> 아이고, 알았어, 알았어. 빈 정상 해버렸어 흥 해버렸어 상이 올라갈 거야? 올라갈 거야? 스트레스 풀어요? 요건 공주님 양꽃 드릴게 양뚜 다시 누워요 귀여운 녀석 예쁘네 잘 자요 앙뚜 잘 자요 잘 자. 이따 보자.